마인드가 옷을 개방적인 사람들이 있데 여자가 마인드가 진짜 개방적인 여자다 그니까남 눈치도 안 보고 근데 남자를 놓고 보면 돈에 집착, 돈에 욕심, 돈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한방주의야 크게 크게 크게 이제 한방 혼놈을 치기 위해서 있잖아 맨날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응. 구합을 한번더가져와어 아, 볼까요? 그래? 마인드가 옥수 개방적인 사람들인데. 여자가, 마인드가 진짜 개방적인 여자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쿨한 여자. 어. 모든 걸다 받아줄 수 있다 이제 했으니까 굉장히 쿨한 사람인 거지, 아, 그렇지? 얘기하면... 궁합은 몇 프로 맞는 거 같아? 궁합은 잘 맞아도 우리가 죽이 잘 맞아. 왜냐하면 남자는 약간 우울감이 많은 사람이고 여자는 마냥 마냥 즐거운 사람이잖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 눈치도 안 보고. 주도권은 누가 좀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여자가 남자를 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그게 렇 근데 남자를 놓고 보면 비관적인 사람이야 진짜 비관적인 사람이야 사상이 모든 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 돈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 돈에 집착, 돈의 욕심 근데 돈의 욕심도 있잖아 그냥 시시한 돈이 아니라 한방 크게 크게 크게 이제 해먹으려고 하는 게 많다 이제 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굉장히 대적같이 크다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따라온 거는 우리가 매년 해마다웅기라는게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약해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생각보다 뭐 모든 게좀 안. 따라왔다 네. 이제 볼 수가 있지 올 한해도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미하다 이제 했으니까 크게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남자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한방주의 야 맨날 혼놈 혼놈을 치기 위해서 있잖아 맨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한방 칠수 있을까요 아 힘들지 근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뭐야 맞아요 그지 왜냐면 노래로 한방을 노리고 있다 이제 하는데 자꾸 뭔가 있잖아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그 자꾸 이러고 있거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안 좋았어 이 사람 20대 30대에는 좋았어 20대 30대가 지나고 뭐 40대로 이제 넘어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많이 꺾여버렸거든 뭔가 심성이 꼬였는지 심성이 뒤틀렸는지 아니면은 20대 30대에 너무 좋은 시절을 보내서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굉장히 월등하다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든지 될 거라는 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40대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탁탁 했는데 안 맞아 떨어진 거지 좌절, 좌절, 좌절감이 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우울감이 많이 들어오고 좀 분노에 좀차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사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처럼 있잖아 오락가락이 많아, 이 사람이. 그게... 음. 이 분노에 찰 때는 있잖아 굉장히 날카로워. 여자분은 어때요, 성격이? 머리에 꼭꽂아놨는 같아 여자가. 뭘 이렇게 웃어? 진짜 뭔뭐 미친년 같아. 머리에 꽃이 있잖아. 여기 만발을 해놓고 놔 있잖아. 웃는 게꼭 정상적인 웃음은 아닌 걸로 보여 까락까락 까락까락 웃는 게 진짜 정상적인지는 않은 것 같아. 운은 좀 어때요? 지금 운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올한해는 그냥 침체되는 운기지만 내년 수에 가서 또 뭔가 움직이려고 해. 근데 실질적으로 좀안 좋아. 한 3년? 4년 정도 있으면 뭔가 이 사람이 한 가지는 이룰 수는 있어 하던 거에서 그게 하나가 뭔가 이슈가 되는지 이게 될 수는 있어 두부 궁합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혼하고 뭐 이런 일은 없겠네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남자가 이러면 여자가 따라주고 여자가 이러면 남자가 따라주잖아 남들 눈에는 시선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둘 궁합에서는 둘이 가 굉장히 잘 맞지 그? 그 남자분은 주영훈이라고 옛날에. 주영훈? 네, 작곡가였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 노래가 보인다고 하셨나봐요. 아, 작곡가. 그, 네, 그리고 여자분은 이윤미라는 사람이. 요 아까 뭐 음반 그랬잖아. 한 방을 노리는 게 많아. 근데 욕심이, 소소한 욕심이 아니잖아. 뭔가 빵 터지기를 원하는 거지. 홈런을 원하는 거지. 그리고 20대, 30대는 정성기를 느꼈잖아. 정성기를 느꼈는 사람은 있잖아. 자기가 기구만장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우러러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왜 그런 거를 자꾸 논란을 본인이 자꾸 만들까요? 그렇지. 그 아까 말했잖아. 사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 선량한 사람은 아니야. 그 삐뚤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 그 40대에서부터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실패가 이제 적절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고집이 좀 꺾인 거는 있지만은 근데 기본 틀은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조심해야 될점 하나씩. 또간제가또 부는 게 보이거든. 일적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던 것이 좀 붉어진다 이제 했으니까 간재 바람이 분다, 뭐 송사 바람이 분다. 내년 수에 이제 들어가서는. 조금 머리가 아프다, 이제 하는 거니까. 내년수에는 금전이 좀 나가는 해다,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했고. 그리고 또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기운도 많이 타고 있는 사람인데, 밤에는 울고 낮에는 웃는다, <웃음> 이제 했어.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국민 비호관 커플이라고 뭐 아, 그렇게 진짜? 해놨어요. 그거를 조금 씻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웃음> 아주 개의치를 않으니까 여자분도 밖에 있잖아 외사 외부적인 거에 있잖아 개의치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 그지? 밖에서는 해맑게 웃잖아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지